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저에게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평소에는 저한테 한없이 자상하지만 온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남자친구 때문에 이제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이 정도면 됐다. <웃음> 오랜만에 오빠 보는 거라 그런지 오늘 데이트 너무 기대되는걸.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남친 많이 기다렸지? 음 왔어? 어, 어. 나 오랜만에 왔는데 반갑지 않아? 어, 어 반갑지 음. 음, 음, 음. 하나도 안 반가워 보이는데? 아 아니야 엄청 반가워 아 그런데 그런데? 아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솔직히 나 진짜 너 좋아하는데 우리가 벌써 1년 만났잖아 그래서 나는 약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 변화? 응응 응. 나 예전에 크롭티에다가 짧은 치마 이런 거 입어달라고 했었잖아 그거 전에 장난으로 한말 아니었어? 아니야 나는 우리 여친이 입어줬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아니 보통 남친이면 노출 있는 옷못 입게 하지 않아? 오빠는 그래도 그게 좋아? 나는 내여친과 이렇게 예쁘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네가 맨날 꽁꽁 감싸고 다니니까 아쉬워서 그렇지 음. 알았어 그러면 다음 데이트 땐한번 입고 올게 어? 정말? 아 진짜? 그러면은 내가 오늘 옷 사줄게 어때 어때 어때? 그게 그렇게 좋아? 아 그럼 엄청 좋지! 빨리 사러 가자! 빨리 와 빨리! 다 입었어? 빨리 입고 나와봐! 음... 오. 짜잔! 근데 이거 너무 짧한거 아닌가? 뭐 어때? 그냥 내눈 엄청 이뻐 보이는데? 그런가? 아, 뭐 그래도 이쁘네. 그치? 너도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뭐 오빠가 좋다고 하니까 난 맞춰줄 수 있지. 음 그러면은 이거 사줄게. 나 많이 사줄게 오.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음 이것도 사자. 이것도 음. 이때만 해도 각자 자기 취향이 있는 거지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친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옷을 사주기도 했고 저는 이런 옷이 불편해서 입기 싫었지만 내일 데이트날 짧게 옷을 입고 가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좋았어요. 오늘 사람 안에 가서 고기도 먹고 재밌게 놀자 알았지? 응 음, 알았어 금방 나갈게 집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 응 음, 오늘도 예쁘게 하고 와어 어. 어. 응. 오늘은 사람 많은 곳 가기도 하고 밥도 먹으러 갈 건데 그리고 날씨도 쌀쌀할 것 같은데 짧은 옷은 오늘은 피해야겠다 음... 아! 아... 남친 빨리 가자 늦겠다 야너 꼬라지가 왜 그래? 뭐가? 아니 옷 스타일이 예전으로 돌아왔잖아 아니 오늘은 좀 편하게 데이트 하려고 했지 편하게? 난 너한테 맨날 옷도 사다 보내고 노력하는데 넌 노력을 전혀 안 하네? 어? 아니 그래도 매일 그것만 입을 순 없잖아 그리고 그옷 내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내 스타일이 있는 거지 있게 그렇게 어려워? 너나안 사랑하지? 나만 노력하고 됐어 오늘은 데이트하지 말자 아, 아 하, 알았어 입고 오면 될거 아니야 기다려 응 음. 빨리 빨리 꼬 A few minutes later. 와우. 여친 진짜 이쁘다. 역시 우리 여친은 짧은 게 어울린다니까. 어 고마워. 그럼 빨리 가자.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너무 신난다 여친! 여기 음, 근처 음식점들이 진짜 엄청 맛있대 어, 어 여긴 사람이 많아서 다나눠 쳐다보는데 그럴만도 하지 이 추운 날 누가 이렇게 꾸다니 여친 뭐해 빨리 와 어어 much much much later? 음, 아, 아, 엄청 맛있네. 아, 음, 아, 음. 음, 아, 여친 아, 왜 많이 안 먹어? 맛없어? 음, 나 엄청 맛있는데. 음. 아, 진짜 맛있다, 여기 음, 음, 음. 아니야, 엄청 맛있어. 음, 음, 음, 음. 난크롭티라서 많이 먹으면 배나 와보여서안 된단 말이야. 음, 음, 음, 음. 오늘 너무 즐거웠어. 다음에 또 봐. 음. 잘 가. 아 맞다. 여친 여친 여친! 어? 다음에도 그렇게 또 짧게 입고 나와줘. 그럼 안녕. 입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나한테 말했다니까. 하, 진짜 미치겠어. 뭐라고? 맨날 짧은 옷을 강요한다고? 진짜 대박 내 남친은 내가 짧게 입으면 남들이 쳐다본다고 난리 부르스가 나는데 니네 남친은 진짜 어 유별부르스다 얘 하, 진짜 미치겠어 진짜 날도 추운데 나 그래서 감기까지 걸린 것 같아 <웃음> 진짜 니네 남자친구 어 그거 뜯어 고쳐야 돼어제까지 맞춰주면서 살 거야? 나속도정 그럼.. 어떡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너도 니네 취향대로 안 입으면 확 헤어져 버린다고 해! 음. 에? 뭘 고민해! 그런 옷도 네가 입고 싶을 때나 입는 거지 그렇게 강요 당하면서 살 거야? 이럴 때 있으면 확실히 말해야지 나안 입는다고! 아. 어.. 남친.. 아 뭐야 너또 그딴 거적들이 입고 온 거야? 짜증나게 야몇 번이나 설명해야 돼? 나도 할말 있어 너도 맨날 네 취향대로 입고 오라는데 나도 너옷 입는 거 마음에 안 들거든? 너도 내 취향대로 안 맞춰주면 나도 안 입을 거야 뭐, 뭐 뭐라고? 너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지금까지 사준 오 금액이 얼마인지 알지? 다시 돌려줘 알았어 줄게 치사해서 준다고 됐지? 알았으니까 너도 내 취향대로 입으라고 어, 어, 어? 준다고? 아 대체 무슨 옷인데 그래 무슨 옷인데? 아, 뭔데? 이거야 그게 미추이라고응 말은 못했지만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 야, 그래도 그걸 어떻게 입냐? <웃음> 못 입으면 헤어지든가. 아, 아, 알았어, 이, 이, 입으면 되잖아. 아, 어. 음. 자, 자, 자, 자, 됐지? 음, 음. 잘 어울리네. 그러면 이제 오늘 사람 많은 데 가서 데이트하자. 아니 뭐..뭐라고? 뭐, 이러어디게 가? 응. 못 갈게. 어딨어? 어. 어때? 너도 입장 바꿔보니까 힘들지? 아, 진짜 미안 나도 이제 강요 안 할게 아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 미안해 여친 그래 다음부턴 절대 강요하지 마라 으, 미안 으, 이렇게 빌게 으, 부끄러워 <웃음> 그 후로 저는 남자친구를 시원하게 참교육했고 저는 이제 편하게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